오늘은 지상철 BTS를 타고 충무시역에 왔어요. 마나아콘 필딩에서 방콕 전경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지민이 말만 듣고 칼람타오역에서 지하철 지상철을 타고 왔는데 걷기도 많이 걷고 1시간의 비용은 100바트 정도가 나왔어요. 지민인 라오스 사람이 분명해요. 지민이 따라다니면 길을 헤매거나 차비가 더들 때가 많거든요. 갈 때는 또 택시를 타야겠어요. 비용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전략되고 특히 걷지 않아 좋아요. 태국은 2명 이상일 경우는 택시 타시는 게 시간과 경기가 전략돼요 혼자가 아니면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세요. 마하나콘 빌딩은 314.2m이고 태국에서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이며 지상 78층 전망대에서 방콕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전망대로 향하는 디지털 복도나 멀티미디어 엘리베이터는 LG 올레드로 도배되어 있어 신기반기해요. 역시 패널은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엘리베이터는 초고속을 자랑하며 74층까지 50초만 걸린대요. 하지만 올라갈 때 귀가 멍멍해져 답답해요. 오늘도 운이 없네요. 비가 올것 같다고 74층에만 있어요. 한 시간 안에 비가 멈추면 78층 전망대에 나갈 수가 있고 계속 비가 오면 다음에 다시 와야 한대요. 아, 많이 러위바티 찬제스 아한번 걸리 안 방문 전에 꼭 위기예보를 확인하세요. 저희는 비가와서 74층에서 1시간 대기하다 돌아왔어요. 어, เรากลับมาอีกครั้งนะคะที่มหานครบริดจิงนะคะเพราะครั้งก่อนนะที่กิฟต์มาฝนตกใช่ไหมฉะนั้นเวลาก่อนที่จะมาที่นี่นะคะให้เช็คสภาพอากาศก่อนนะคะถ้าเกิดว่าฝนตกอ่ะเขาเราจะออกไปดูวิวข้างนอกไม่ได้นะคะวันนี้จะถ่ายให้ดูจริงๆและวันนี้อากาศดีสามารถถ่ายข้างนอกได้นะคะเดีวราไปดูกันเลยค่ะ เอา... บ... อันนี้เราก็อยู่กันที่ชั้น70อของสึกมหาหารละคอน King Power นะคะตอนนี้พี่มีจุดชมวิวนะคะแล้วก็มีอันนี้อันนี้มีกล้องให้กูด้วยที่นี่มีสแทกบาทแล้วมีอสกรีมขายด้วยนะคะ่ะคสำหรับทิกเก็ตที่จะมาที่ตึกนี้นะคะกิปจอได้จอมที่ Monkey Tarrell นะคะ 마서나콘입장료는 800바트예요. 비싼 편이지만 저는 희 인터넷으로 몬티트래블에서 입장권을 450바트에 구매했어요. 항상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가 더 싸니 경비전략을 원하시면 꼭 인터넷으로 하루전에 예매를 하세요. 한 잔씩 100원씩 해. 너무 싸요. 한 잔씩 리오비아가 0바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o ใชั้ยเราก็ต้องเอาสานี้เพราะว่าเคากันแบบว่าไม่ให้ของล่วงลงไปในกระจกมันทํให้กระจกมันแตกได้อะไรอย่างงี้นะคะพวกห้ามแล้วก็ห้ามถ่ายรูปเขาเคาจะมีบริเวณให้ถ่ายรูปด้วยนะคะเพาเกิดว่าถ้าเกิดว่าข้างในอย่างเงี้ยถ้าเกิดไปถ่ายรูปเดี๋ยวโทรศัพท์ก็จะบันทงไปได้อย่างงี้นะคะ 워크 드라가 워크 드리바닥이드라는데 생각보다 작아드어라라 하지만 막상 310m 유리 바닥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요. 남자의 존심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저도 멀미가 나고 어지러웠어요. 전 높은 곳이 싫어요. 이런 걸 무섭게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웃음> 5시 이후부터는 농료 없이 계단이자를 사용하면 눈치를 드니 요령껏 이용하시거나 한 잔을 주문하세요. 음... 촬영을 위해 낮시간에 갔는데 햇빛이 오질나게 강해 재소중한 피부가 잔뜩 뚫린 것 같아요. 낮시간에 가시면 꼭 선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가세요.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낮시간 보단 저녁시간을 추천드려요. 야경이 더운치도 좋고 선선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산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산크림을 사용하 내려올 때는 4층에 내려둬요. 아마 쇼핑을 하고 가란 것 같아요. 하지만 면세점이라 황금은 공항과 바다야에 불편해서 쇼핑 따윈 여기서 안해요. 어쩔 수 없이 구경만 하며 4층에 내려 2층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오늘도 잊지 마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